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언제가 내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이도다내목세트 십자가 내 지고. 가 시려고 저정국하겠네 저소장 같은 길에서 면류관 보소서 조일수 앞에 바면을 찬송하겠네 저천사 소리높 토종, 할때토그 좋은 토종, 토조가종 토종, 토도다종토고 토종, 토고 토종, 토종, 토종, 토종, 토종, 토종, 토종, 토종, 토종, 수수 <sweep>